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요 연기나지 않는 요리지입니다 연기나지 않는 요리지는 연기가 나지 않으며 기름이 튀지 않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주고 집안의 냄새가 배는 것을 줄여주고 전자레인지에서 수육 및 구이가 가능하다고 써있어요 사용상 주의사항도 나와있는데 직접 불꽃이 닿지 않도록 하고 수분이나 기름이 있는 식품의 사용 그리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그리고 절취시 절취시 통날을 주의하라고 써 있네요 그럼 개봉해 볼게요 열어보면 요리지 색이 지금 황토색으로 좀노릇노름해 보이네요 여기 보면 또 연기나지 않는 요리지 어, 사용면 구분법이 나와 있는데 해당면이 황토가 코팅된 윗면이고 어, 빛의 반사 가없고 거친쪽 윗면이 음식과 맞닿을 수 있도록 꼭 깔고 조리해 주라고 써 있어요 풀어보면 살짝 반투명 살짝 반투명해 보이는데 이렇게 맨져보면 한쪽은 안쪽은 매끌매끌하고 겉쪽은 약간 좀 거칠은 편이에요.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에어프라이어 생선 구울 때 깔거나 덮어서 삼겹살 등 육류 구울 때 깔아서 전자레인지 사용시 낙지, 오징어, 야채, 무스분 조리 시 음식 및 야채 포장 시 등에 사용하면 돼요. 자 이번에는 가자미 간장구이를 하려고 준비해 봤는데요. 이번엔 프라이팬에 연기 나지 않는 요리지를 깔고 한번 요리해 볼게요. 요리지를 프라이팬 크기만큼 깔이볼게요프이팬을깔아주죠 지금 요리시위에 오일을 두르고 가자미를 굽고 있는데요. 와 기름도 안튀고 연기도 진짜 하나가 안나네요. 노릇노릇 잘 구워진 가자미에 양념장 올려서 구워봐야죠. 양념이 들어가면 프라이팬이 금방 까맣게 타고 연기가 폴폴 나는데 종이유를 깔고 하니까 잘 타지도 않고 연기도 하나 안나네요. 이가 끝난 후에는 요리질을 이렇게 내면 짜잔~ 다음은 에어프라이어로 닭봉 구이도 해봤는데요. 에어프라이어 바지켓을 정리후을 적당히 잘라서 깔아주고, 닭봉은 에어프라이어 200도로 10분 정도 구워주고, 뒤집어서 5분만 구워주면 완성인데요. 연기도 하나 안 나고, 이렇게 종이 호일만 싹 걷어내면 깔끔하고 설거지걱정 하나 없어 너무 좋답니다. 그럼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